좋은 아침이야 핑핑이 아침에 꼬뽀를 이제 섞겠는데 핑핑아,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알아? 오늘은 뚱이랑 징징이랑 친구들끼리 운전면허 따는 날 냐? 징징아! 징징아! 징징아. <웃음> 누구야, 이게 스폰지밥 아니야? 오늘 운전면허 따기로 했잖아 내가 왜 너희들이랑 같이 따라가야 되지? 그 따라와 알겠어 가자 고 뚱어 뚱어 아 스폰지맘 <웃음> 보고 싶었어 <웃음> 백허그 어, 어, 너무 부담스러워 뚱어 오늘 퐁퐁 부인의 수업을 들으러 갈 거야 얘들아 따라오도록 해 가서 뭐 아, 하냐 잠시 후 하하하, <웃음> 퐁퐁 부인 미스 퐁퐁 부인 난당신이만면이 돈을 다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오, 하지만 완전 면허가 없는 사람이랑은 만날 수 없어요 네, 당장 면허를 따야겠군 퐁퐁 부인 저희 면허증 따러 왔어요 오, 드디어 철이 들었군요 들어오도록 해요 퐁퐁 부인 목소리가 역겨워 <웃음> 다 들려요? 오우 자, 그러면... 달팽이도 면허증 딸수 있나요? 그럼요 달팽이도 면허증 딸수 있어요? 달팽이는 면허증을 따면 껍데기로 달리죠 <웃음> 굉장히 엄청난다 달팽이도 빨리 <웃음> 갈수 있겠다 다리가 다리가 정말 짧아 보이는데 그걸로 브레이크는 밟을 수 있나요? <웃음> 자꾸 왜모 지적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어 미안해요 오. 저영토 <웃음> 어쨌든 오늘 체수업에 오신걸 환영해요 오늘 은 일단 12000 곱하기 마하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 정말 노답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스폰지밥.. 뭐지 봐.. 응. 수업 진짜 재미없다.. 뚱뚱뚱아 <웃음> <웃음> 어. 그냥 들어.. 에이 안돼.. 빨리 놀자니까.. 나가자 그냥.. 어, 저렇게 해서.. 아이. 저렇게 해서.. 놀자니까.. 응? 음? 이게 뭐지? 어? 어? 스폰지밥! <웃음> 지금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 어? 이총이는 뭐지? 어? 스폰지밥? 내가 지금 이렇게 닮았다는 거예요? 어, 조금 닮긴했구 꺼만 자네. 어? <웃음> <웃음> <웃음> 똑같이겠다. <했다. 웃음> 음, 됐고, 자 이제 실전 실습으로 들어갈 거예요. 나 이래 빨리 이분도 안 했는데요. 내가 진짜 자동차를 몰게 될 줄이야 난 너무 떨려 얘들아 음. 나도 나 오늘 처음 운전해보는 거잖아 어, 나 떨려 자스폰치 자, 봐! 할수 있어요 선생님 기름이 없어요 기름 넣어 <웃음> 이것도 수업의 일종인 거야 어, 그럼 큰... 기름이 있어야 차가 달릴 수 있단다 내가 오늘 운전면허증을 딸수 있을까 나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어, 이거 이으면되면요나요 이거 o n g 천천 o b c <웃음> h 천천 c 너무 느려요 u 지 Chun c h u 님어어 u 아니 차도를 따라가야지 어 <웃음> 아니 길을 따라가라고 어 아니 u n Chun Chun 다 h u n c h u 요 멈추질 않아요 <웃음> 도망쳐!!! 도망쳐!! 오오 아! 오! 오. 오. 지빨도망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그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 저거 저거 광기야! 오오오 <웃음>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뚱아 빨리 우리 이따 집으로 도망가자!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서 도망가야 될거 같아. 오 알겠죠? 오오오오어 뚱아 아무래도 퐁퐁 부인이 우리한테 너무 화가 난거 같아.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데. 왜 저러시는 거지? 저렇게 보니까 야구공 같기도 하다 <웃음> 어 목소리가 어, 들렸나봐 안되겠어 피키니시티를 탈출하자 똥아 어떡해 음, 내가 우리 집 화장실에다가 비행기를 숨겨놨지 헐 그런 좋은 생각이 빨리 타고 도망치자 스폰지 봐 하지만 화장실에 너무 중요한 걸 많이 넣어놔가지고 내가 비밀번을 어. 설정해놨는데 어? 어? 까먹었어 하지만 어? 하지만 내가 까먹을까봐 피키니시티에다가 숨겨놨지 아 집에 비밀번호를 숨기면 되잖아 이 멍청아 아 맞다 넌 바보야 어쨌든 여기를 나가도록 하자 좋아 내가 비밀번호 하나를 꼭 찾아올게 음. 그럼 음. 빨리 폭부이라도 도망쳐야겠어 음. 내가 자동차를 부셔서 화가 많이 나신 거야 <웃음>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이런데 비밀번호가 있을지도 몰라 잘 찾아봐야겠어 음, 음, 음, 음. 어. 어, 어, 어. 아파 자 이제 퐁퐁 부인을 피해서 여기를 나가도록 합시다 오, 어, 어, 진짜 거. 어, 아아, 아, 아, 아, 아, 살구이가낼뻔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세요. 아, 아, 아, 이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핑핑핑아핑핑 n g Ping Ping Ping Ping Ping Ping Ping Ping Ping Ping Ping Ping Ping Ping p 그래 g p i n <웃음> 걸리면 포가 <통과> 오 <웃음> 되지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무서워. 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잘못했어요! 음, <웃음> 괜찮아, 잘못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못했어요 음, 도망쳐 운전면허 없는데 자동차 타면 돼요? <웃음> 안 돼요! 아! <웃음> 안 돼! 퐁퐁 음. 부인이 많이 화가 났어 이피키니시티는 멸망할 거야 빨리 탈출해야 해 아니 저 아래서 나를 구하려고 구하려고 하는 구원의 그림자가... 아니 스폰지밥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운전을 못해서 그래? 날 욕해? 날 욕해? 뭐야 스폰지밥? 비키시티가 망할 뻔했잖아 <웃음> 어, 말 열어줘 열어줘? 하! 지만 조건이 있다 스폰지밥 뭐..뭐죠 선생님? 10년 동안 우리 가게에서 공짜로 일해준다면 열어주겠네 아하 역시 돈을 좋아 그렇게 할게 잠깐! 음? 진짜냐? 한가지 더 조건을 붙이지 <웃음> 뭐지? 진... 내 일까지 다 해줘 <웃음> 카운터까지? <웃음> 알겠어 맞아. <카운터까지 봐줘. 웃음> 알겠어 나... 좋주 <좋았어>. 일... <웃음> 월요일 좋아아 월요일날 보자아 <웃음> 빌보다 하나도 못 찾았는데 <웃음> 핑핑이 되게 차가 빠르네. 이건 좀 느린 것 같던데. 어, 뭐야? 어? 오오스즈마 스포지방! 바로 얼른 타라고! 니가 일인용이야 니가 내려! 아, 그래 도망가! <웃음> 같이가! 스포지방! <오지> <웃음> <웃음> 나 면허증 없어 얘들아! <웃음> 오. 오. <웃음> 얘들아, 이 안으로 스어이겠어아지 걱정을 안해도 될것 같애 <웃음> <웃음> 저 퍼플 포프 부인는 컨트롤이 수강! 아주 <웃음> <배포> 줄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여기다 숨겨놓은 거 같았는데? 그래 여기 있다 비밀번호야 우리 미래 남편의 비밀번호를 그렇게 가르치면 아. 안 되지? <웃음> 어, 어, 어, 어, 어. 그래, 자동차를 타고 나가는 거야 오오 oh. oh. oh. oh, 똥아! 오오오오오오오오도망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 똥아, <웃음> <웃음> <웃음> <정식으로 먹어볼까요? 웃음> 핑킹아 쟤네! <웃음> 너 고소니 몇 개야? 나 도와줄게 멈춰요 뽕뽕 부인 기다려보라고 해요 <웃음> <나도> 모르겠는데, 너랑... <웃음>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맛이 없다고 어. <웃음> 아, 아,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어, 빨리 도망가야 돼 개살 보고 물고부터 생겨 역시 내.. 내.. 지렁이 <웃음> 아니 이런 똥처럼 뭘 간다고 그래! 어, 똥아.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이런 똥처럼 뭘 도망친다고! 조금만 이불 래 아니 이런 똥처럼 뭐지 어드... <웃음> 아, 이런 똥처럼 뭐어디가겠다 그러는 거야! 진짜 그냥 걸어다녀, 걸어다니는 게더 빠르겠다, 어? 하지 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웃음> 트랙톤! <웃음> 그냥 썸처럼 <웃음> 멀 간다고. <웃음> 다람아, 다람아! 퐁퐁 모인 지금 화가 났어. 빨리 도망쳐야 돼. 다람아, 오오. 다람아! 오오. 다람이 <웃음> 저울잠 자나 보다. 없다. 없네? 화장실 <웃음> 비밀번네 번째. 첫 번째.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뚱아. 좀만 힘이 내. 좋아! 스폰지마 <웃음> 어, 퐁퐁 부인이 오. 많이 화가 났어 퐁퐁 부인이 아까부터 초록색깔을 쏘고 있어 저건 음. 아마 보고의 독일 거야 음, 음, 그니까 음. 많이 화가 났을 거야 퐁퐁 부인씨 이 360도 돌고 있어 헝. 아마 여긴 못 들어올 거야 여긴 천재 다람이가 설계한 집이라서 음. 아주 튼튼해 <웃음> 어, 역시 뚱이는 차라는구나? 난 존재자였나? 저기 안 가본데 가봐야겠다. 가자. 좋아. 아 그냥 걸어가는 게 빠르겠는데? 음. 내가 게 스폰지밥. 음. 놀이공원 한번 가보자. 거기 안 가봤잖아. 잠깐만. 야 손님. 어? 안녕하세요? 기름 넣어드릴게요 어? 저는...만땅이요 퐁퐁 부인이 쫓아오고 있죠? 이걸로 빨리 도망치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핑핑아! 저기 뒤에있다! 어? 어? 퐁퐁 부인이... 퐁퐁 부이 너무 무서워 <웃음> 뭔 소리야 오! 셨다두 번째 비밀번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하나 남았다! 이건 뭐야? 어? 뚱아, 어, 이거 기, 봐봐! 어? 그 기름통이야? 어어? 어어어지 어. 봐. 어. 무슨 어망치세요 사장님! 뭔지 밥! 오오오! 폭 뿌려놓으면 오오오보시지오 망쳐. 퐁퐁 부인. 오! 맞으면 착살 날거야스펀지 이걸 <목소리> 타고 도망가. 도망가! <목소리> <목소리> 징징아! 스폰지방, 구하러 왔어? 아 멀고야 방 징아! 스폰지방! 스폰지방! 스폰지방! 스폰지방! 스폰지방! 스폰지방! 스폰지방! 스폰지방! 스 아! 음. 비분은 하나는 어디 있을까? 음. 얘들아, 나르코 오 개살 사장님, 집게 사장님. 어이, 스폰지밥. 집계사장님. 집계사장님이 사랑하는 퐁퐁 부인이 이피키니시티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자네는 퐁퐁 부인을 화내게 했어. <웃음> 그리고 그가 화남으로써 <웃음> 내 가게가 엉망진창이 되었지. 어, 하지만. 나는 이 분노를 삭힐 수가 없네. 어, 집계사장님. 이건 모두 자네 때문이야. 자네 때문에 내 가게가 망하고 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 내 돈을 어쩔 건가? 미안해요, 그건 미안해요. 어, 아니. <웃음> 오케이 여기 안 가봤거든요. 퐁퐁 부인을 피해서 한번. 미스터 퐁퐁 부인이시여, 여기에니다 여기에 비밀번호가 있을 거라 같단 말이지. 오케이 <웃음> <웃음> okay. 아니? 아 이게 없다 오케이 okay. 가자얘들아어 스폰지밥이다 스폰지밥 스지밥로 타라고 우리 집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으로 비밀번호 찾았어 피야! 이 멍청한 애들에 게 덤으로 왔다니 음. 얘들아 얘들아 우리 집, 우리 집 화장실 비밀번호만 찾으면 돼아 하나는 찍어야 돼 아니 이바 보더라고 화장실에 왜 비밀번호를 결치해 는 거야 아내 소중한 게 많대 <웃음> 어? 아 이거다 1 3이었어아 어. 어, 우리 집 화장실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어? <웃음> 이 문을 열어요 스폰지밥? 얘들아 이..이 비행기를 타 스폰지밥 문을 열어줘 얘들아 이건 이게, 이게 비행기거든? 어.. 뭐야 인사.. 음.. <웃음> 땀 얘들아! 이..이 <웃음> <이> 비행기를 타! <웃음> 이게 왜 <내> 비행기야? <웃음> 이게 어떻게 비행기야 스폰지밥? 타보면 알아! 아하하하. <웃음> 엥 <웃음> 어있어 <웃음> 펑펑 부인 저는 비키니 시디를 떠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운전면 없이 타면 안 돼요! <웃음> 저 이만 가볼게요 펑펑 부인 어어아 이거 야운전면허줄알았 힘들다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자 이렇게 스폰지밥은 탈출했답니다 퐁퐁 부인저이만 어? 가볼게요 스폰지밥! <웃음> 아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진행해본 스폰지밥 아오니 저택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겠구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 여기서. 안녕! 안녕, 여기서, 안녕! 안녕! 안녕! 안녕!